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료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3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은 제3장 일반선박과 유료저장부선 중에서 제1절의 일반선박과 유료저장부선의 유료오염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어,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1절은 제43조에서 제46조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 제43조와 제44조는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제45조 일반선박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45조의 규정을 보면요. 일반선박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라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발생한 유료염소원의 배상책임이 있는 일반선박소유자 관로 열고 법인인 일반 선박선박소유자 승박, 등의 무한책임사원을 포함한다. 관로닫고의 책임제한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하고 상법 제769조 제770조 제1항 제771조 제773조 제4호 및 제774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하는 경우 유조선은 일반 선박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일반 선박 선박 소유자의 유료운 손해 배상에 대한 책임 제한에 법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하여 사고주의 원칙, 책임보험자 등의 책임 제한 항변권 인정, 제한채권자의 변제 비율에 대하여 유조선 선박 소유자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상법 제769조, 제770조 제1항, 제771조, 제773조 제4호 및 제774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선박연료유협약의 입법 취지에 따라 상법상 선박소유자의 책임자한의 범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사고주의 원칙과 책임자한의 환경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제구조를 준용하고 있는데요. 법제구조는 책임제한의 범위라고 해서 일반 선박,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은 일반 선박마다 같은 사고로 인하여 생긴 그 일반 선박에 관계되는 선박소유자 및 보험자 등에 대한 모든 제한책권에 미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첫째 사고주의 원칙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법제구조를 준용하게 되면 책임제한은 일반 선박마다 같은 사고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책임제한에 미친, 미친다 이렇게 보는데요. 책임제한이 사고 일반 선박을 단위로 동일한 사고에서 생긴 각 책임한도에게 대응하는 선박 소유자에 대한 모든 채권에 미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항해에서도 두번 이상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선박이 도착할 때까지 모든 사고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책임제한 기금을 형성하여 이를 책임한도로 할 수도 있고 이와 달리 각각의 사고에 대하여 벨, 별도의 책임제한 기금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어, 한, 한 번의 항해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책임제한 기금으로 이 책임한도를 삼을 경우에는 이를 항해주의라고 하고 각각의 사고마다 책임제한 기금, 기금을 별도로 형성할 경우에는 이를 사고주의라고 합니다. 이 법은 사고주의를 받아들여 선박 소유자는 사고를 단위로 모든 책임제한 대상 채권에 대한 책임을 어, 책임한도 액으로 어,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책임보험자 등의 책임제한의 항변권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법제구조를 준용하고 있는데요. 일반 선박, 선박소유자 관로요고 법인인 일반 선박, 선박소유자 등의 무한 책임사원을 포함한다. 관로닫고의 책임제한은 어, 선박소유자 및 보험자 등에 대한 모든 제한책권에 미친다고 했고요. 어, 선박소유자의 책임보험자가 배상책임보험상의 직접청구권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보험금에 대한 청구가 있을 경우에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내용의 책임제한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문으로 규정한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규정이 없어도 선박소유자등 책임제한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도 피보험자와 같이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에서는 제3자 즉 채권이 제한되는 자는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있습니다. 보험자는 피보험자가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책임자인 역시 주장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피해자인 제3자가 책임보험자에게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 책임보험자를 피보험자보다 불리한 지위에 놓이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책임보험의 직접 청구권을 규정한 것은 책임보험이 제3자를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제3자가 직접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 742, 724조에 의하여 제 3자에게 보험자에 대한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책임보험자도 피보험자의 책임자의 항변을 원용하여 책임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법 해상편이 책임보험자를 책임자를 원용할 수 있도록 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책임보험에 관한 상법 제724조의 해석론으로 항변권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유료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는 데 어,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유료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제한의 주체는 선박소유자, 선체용수전자 외에 이들의 책임보험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책임보험자 보험자 등으로 규정한 것은 법 제2장 제2절에서 유료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보험계약 이외에도 일반 선박의 선박소유자의 배상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변제의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10조 준용규정인데요. 제한채권자가 받는 변제의 비율 자, 일반 선박, 선박 소유자가 법제 7조에 따라 책임을 제한한 경우에는 책임, 제한 채권자는 그 제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를 받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법제 10조를 준용하고 있는데요. 제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액의 배분 원칙을 정한 것으로서 선박 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이 그 책임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의 책임제한을 가지고 대항하게 되는 채권자 중 제한채권자는 책임제한 기금의 분배에 있어서 자기가 가지는 제한채권액의 비율에 따라서 변제를 받게 됩니다. 제한, 네, 책임제한기금은 제한채권의 변제만 충당하는 것이지만 제한채권자 간의 기금의 분배는 제한채권액의 비율에 따라야 합니다. 각계의 제한채권에 부수한 우선변제권, 우선특권 등의 담보권의 유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제한채권이 유료염손해기한채권이라고 하는 비교적 동일적인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우선특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겠습니다. 분배기초가 의 되는 책임제한채권의 금액은 제한채권자가 받은 손해액이지 개별소송에서 확정된 금액 자체가 아니라 어, 책임제한 절차에서 확정된 제한채권액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책임제한기금의 배당에 있어서 어, 실체 규정이다 이렇게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다음은 상법 제769조의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법 제769조의 조문을 보면요. 제769조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이 선박소유자는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채권에 대하여 제770조에 따른 금액의 한도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 채권이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해 또는 그 선박 위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제2호 운송물, 여객 또는 수화물의 운송의 지연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3호 제1호 및 제2호 외에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상의 권리 위의 타인의 권리 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4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채권의 원인이 된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채권 또는 그 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은 첫째, 청구원인과 책임자한의 대상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상법 제769년 구조는 어, 첫째 청구 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어, 책임자한의 대상으로서 어,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어,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에 관한 채권, 또 어, 두번째로 운송계약 위반으로 인한 채권, 세번째 선박 운항으로 인한 타인의 권리 침해로 인하여 생긴 채권, 네번째 손해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채권 또는 그 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을 대상으로 책임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로서 청구의 원인이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인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선박 소유자가 부담할 책임이면 책임자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일반선박선박소유자가 부담하는 책임은 일반선박의 연료주의 유출 또는 배출로 인한 유료오염손해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유료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에서 상법 제769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제43조의 규정을 뛰어넘어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을 확장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제 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 선박의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대상 채권은 법제 43조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유료염손해로 인한 채권이 아닌 경우에도 상법제 76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책임제한이 인정되기 때문에 유료염손해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76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채권의 일부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의 주관적 배제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제769조 단서는 다만 그 채권이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작위, Act or omission done recklessly and with knowledge that damage would probably result 로 인하여 생긴 손해 에 관한 것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이 부정되는 주관적 사유로서 이를 책임 제한 조각 사유 또는 책임 제한 배제 사유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선박 소유자 등에게 책임 제한을 인정하는 것은 이들이 신의치에 따라 성실하게 기업활동을 수행할 것을 전제로한 것인데요. 책임제한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채권의 경우에도 그 채무의 발생 원인 여하에 따라서는 그 행위의 위법성이나 선박 소유자 등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큰 때에는 법의 형평의 원칙상 책임제한권을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러한 책임 제한 배제 사유는 넓게 인정하게 되면 채권자에게는 유리하겠지만 제도 자체의 입법 취지가 몰각되고 많은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선에서 그 구체적 사유를 정해야 하는데요. 우리 상법은 1976년 LLMC 제4조를 수용하여 주관적 책임 제한 배제 사유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 1976년 네 l m 비즉 선주책임제한협약은 1955년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바르샤바 헤이그 협약 또 1968년 헤이그 비스비 규칙 제4조 제5항 2호 및 1970년 함부르크 규칙 제8조 제1항 1980년 유엔 국제물건복합운송협약 제21조 제1항의 규정과 매우 유사한 어. 규정을 유사한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1976년 LLMC에서 엄격한 책임자 배제 사유를 받아들인 것은 동협약 제정 당시에 해상보험 시장이 인수할 수 있는 최대 한도까지 책임 한도액을 인상하는 대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정하여 책임자를 배제함으로써 해운업계와 해상보험업계의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반영했다. 문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 여기서 선박 소유자 등 본인의이라는 뜻을 해석해 보면은 상법 제 769조 단서에서 선박 소유자 본인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영어로는 그 ship owner actual 네, ship o w n e r actual port라고 하거든요. 그 이런 본인의라고 하는 것은 유료임 손해배상보장법 제 45조 본문에서 법인인 일반 선박 소유자들에 무한 책임 사원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인이 선박 소유자인 경우 무한 책임 사원을 포함한 선박 소유자를 모두 포함한 개념인데요.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본인의 라는 문구의 해석입니다. 그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누구의 자기 또는 부자기를 본인의 행위로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요. 영국법상으로는 분신의 법리 즉 엘터이구가 적용됩니다. 이 법인이 책임을 지는 단순한 사용인이나 대리인이 아니라 그의 행위가 바로 법인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의 자기 또는 부자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우리 상법상으로도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 등의 이사와 같은 기관의 행위는 본인의 자기 부자기로 보아야 합니다. 어, 해무감독의 행위도 본인의 자기 부작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엄격한 책임제한 배제 사유를 규정한 1976년 LLMC와 상법의 입법 취지로 볼때 선박 소유자와의 사이에 고용계약에 의하여 피용자의 관계에 있는 단순히 육상조직의 이행보조자에 불과한 해무감독의 행위를 본인의 행위로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책임 있는 자가 고용하였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위임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용인의 무모한 자기 부작위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책임조항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작위에 대한 해석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고의라는 것은 책임자한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발생에 대한 고의인데요. 어, 책임제한 채권은 법에서 정해진 손해에 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의 고의는 손해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고의로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서 권리침에 해 대한 인용을 고의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의 고의는 손해발생에 대한 의욕이라는 점에서 통상의 고의의 개념보다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했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또,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이라는 것은 민사 책임을 물을 때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책사유로 보는 우리 민사법의 개념으로는 매우 독특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이다. 또, 중과실보다는 고의에 더 가까운 개념이다. 인식이 있는 과실이다. 손해 발생을 인식하고 한 행위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믿거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손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미치지 못하고 행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또그 어느 것도 아닌 문구 그대로 해석해서 특히 기존의 요건에 의지해서 맞춰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해석 등 다양한 해석론이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인식이라는 것은 손해발생의 가능성에 대하여 선박 소유자 등이 현실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무를 기준으로 해서 추상적으로 과실의 유무 그 경종을 판단하는 중과실과는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손해발생의 가능성의 인식은 손해발생에 대한 단순한 개연성인식에 멈추는 인식있는 과실보다도 엄격하고 이것과도 다르다고 보겠는데요. 이 요건은 이제 하나의 베 배제사유인 고의가 손해발생에 대한 의욕인 것에 대비하여 어, 이와 좀 다른 의미로 이해해야 되겠다 하고 보겠습니다. 손해발생이 가능성이 있는 것을 현실로 인식하면서 그러나 손해발생의 의욕까지도 들것 없이 무모한 행위를 한 것은 소극적으로는 손해발생을 어, 용인한 것으로도 볼수 있기 때문에 이 요건은 통상 말하는 이 형법에서 보통 얘기하는 미필적 고의에 상당한다고 보겠습니다.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작이란 일정한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에 개의치 않고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작이로서 미필적 고의하고 볼수 있는데요. 어, 결과적으로 고의와 어, 이러한 미필적 고의를 합해서 보면 이 민사법에서는 어, 굳이 이를 구별, 구별해서 어, 볼 필요가 있느냐 어, 민사상 책임의 원인을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만 구별한 우리 민사법의 해석상으로는 미필적 고의도 고의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구별하는 것은, 어, 문구상 1976년 LLMC의 규정에 충실하다는 제, 점을 제외하고 나면 큰 의미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어, 이를 모두 합해서 볼때 민사상 일반적인 고의의 개념으로 보면은 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어,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입증책임과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976년 LLMC 제4조에서는 책임 있는 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알면서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자기로 인하여 손해가 생겼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책임 있는 자의 제, 책임 제한권이 에, 박탈된다고 합니다. 해석상 책임자한의 대상 채권이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 있는 사람의 고의로 일어났음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 채권에 대한 책임이 확정적으로 제한이 된다고 봅니다. 책임자한의 배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결국 입증 책임을 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또 1976년 LLMC를 그대로 수용한 상법 제7 6 9조의 해석에서도 이와 같은데요. 책임 자한 배제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면서 동시에 입증 책임도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책임 자한이 부인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상법 제770조 제1항의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770조 책임의 한도액 제1항 선박 소유자가 제한할 수 있는 책임의 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제 1호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선박 검사 증서에 기재된 여객의 정원에 17만 5천 계산당이 관로 열고 국제통화기금의 1 특별 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와 같다. 관로 닫고를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아, 제 2호 여객 외의 사람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톤수에 따라서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한다. 다만 30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16만 7천 계산 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다. 자, 감목 500톤 이하의 선박의 경우에는 33만 3천 계산 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나목 500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감옥의 금액에 500톤을 초과하여 3,000톤까지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500 계산단위, 3,000톤을 초과하여 3만톤까지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333 계산단위, 3만톤을 초과하여 7만톤까지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250 계산단위 및 7만톤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167 계산단위를 각 곱하여 얻은 금액을 순차로 가산한 금액을 한다. 자 제3호, 제1호 및 제2호 외의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톤수에 따라서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30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8만 3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감옥, 500톤 이하의 선박의 경우에는 16만 7천 계산 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나무 500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 500톤을 초과하여 3만 톤까지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1 6 7계산 단위 3만 톤을 초과하여 7만 톤까지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1 2 5계산 단위 및 7만 톤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8 3계산 단위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순차로 가산하는 금액 자, 이 상법 제770조 제1항은 일반 선박 소유자가, 선박 소유자가 제한할 수 있는 책임의 한도에 대하여 여객의 인적 손해, 여객 외의 인적 손해, 물적 손해로 나누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법 제770조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유료염 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에서는 책임 한도에 관한 상법 제770조 제1항만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선박의 문항 중에 선박 충돌, 선박 침몰, 좌초 등의 사고로 인하여 유리오염 손해와 상법 제769조 각호의 손해로 인한 채권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 일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로 인한 오염 손해도 상법 제770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를 구성하게 을 됩니다. 유료염 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에서 상법 제770조 제1항을 준용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선박연료유시협약 제6조에서 일반 선박의 연료유로 인한 유료염 손해에 대하여 별도의 책임제한 제도를 설정하지 않고 1976년 LLMC의 책임한도에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존하는 제약국의 선주 책임자한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유료 오염 손해배상보장법상 일반 선박의 유료 오염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의 책임 기금이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입법론적으로는 상법의 선주 책임자한 제도 속에 연료유료 이한 유료 오염 손해에 대하여 결과 책임 원칙과 강제 보험 제도만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단순 명료하게 선박연류협약의 취지를 그대로 살리는 입법이 될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 책임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위로 인한 소원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선박검사 증세에 기재된 여객의 정원에 17만 5천 SDR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하는데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항해구역 최대 승선인원 및 만재 헐수선의 위치를 각각 지정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검사증서를 발행하는 국제협약검사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여객정원을 책임한도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책임보험 가입시 보상한도를 정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점에서는 공부상의 여객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운송시 여객정원을 초과하였거나 여객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운항하였더라도 책임한도액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여객정원을 한도로 하게 됩니다. 상법의 여객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1976년 LLMC의 1996년 개정의정서 수준으로 책임한도액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객선의 선박 소유자들은 위 책임에 따른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와 보험료 부담이 증가한다는 우려를 하였지만 인권 존중의 사상에 비추어 일본의 경우에도 1996년 LLMC를 국내법으로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같은 기준으로 책임 한도액을 증액하였습니다.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책임제한 채권에 대하여는 아직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해운국이 책임한도액을 인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운의 국제경쟁력 차원에서 이를 인상하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객위의 사람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소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30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16만 7천 SDR에 상당하는 금액 두번째, 500톤 이하의 경우에는 33만 3천 SDR에 상당하는 금액 세번째 500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333,000SDR 금액에 500톤을 초과하여 3 0 0 0톤까지 부분에 대하여는 매톤당 500SDR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가산한 금액 3,000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1 5 8 3 0 0 0 s d r 이 상당하는 금액에 3,000톤을 초과하여 3만톤까지 부분에 대하여는 매톤당 333SDR을 각 곱하여 얻은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3만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어, 1057만4천SDR에 3만톤을 초과하여 7만톤까지의 부분에 비하여 매톤당 250SDR을 곱하여 가산한 금액 또 7만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1723만4천SDR에 7만톤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167SDR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이를 1차, 제1차적 책임 한도액으로 하고요. 선박의 톤수가 증가할수록 기준이 되는 s d r 을 감소하는데 다만 300톤 미만 선박과 500톤 이하의 선박에 대하여는 체감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 여객위의 사람의 사망 또는 신체 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 한도액이 실제 발생한 인적 손해, 사람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로 인한 채권의 변제에 부족한 때에는 물적 손해에 대한 한도액을 그 잔액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도록 합니다. 이것을 제2차적 책임한도액이라고 합니다. 상법 제770조 제1항 제2호의 손해만 발생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데요. 여객 외의 사람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를 일으킨 사고에서 물적손해에 의한 채권도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이 채권과 여객위의 사람의 인적손해의 잔액채권은 물적손해에 따른 책임한도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경합하게 됩니다. 다음은 물적손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300톤 미만 선박의 경우에 있는 83,000SDR에 상당하는 금액 두 번째, 500톤 이하의 선박의 경우에는 167,000SDR에 상당하는 금액 세 번째 500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167,000SDR, 즉 500톤 이하 선박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에 500톤을 초과하여 3만톤까지 부분에 대한 매 톤당 167SDR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순차로 가산한 금액 또 그, 3만 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어, 500, 9만 3천 sdr에 3만 톤을 초과하여 7만 톤까지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125 sdr 곱하여 얻은 금액을 가사는 금액. 어, 또 다섯 번째, 7만 톤을 초과한 선박의 경우에는, 어, 음, 천만, 천, 9만 3천 500 sdr에 7만 톤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83 83SDR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책임한도액을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요 선박의 톤수를 300톤 미만, 300에서 500톤 501톤에서 3000톤 3001톤에서 30,000톤 30, 3 1 0 0톤에서 70,000톤 000, 70, 70,000톤 초과로 구분을 하고요 선박 소유자의 책임한도액을 여객의 사망 신체 상해에 대한 한도액은 뭐 톤수와 관계없이 어, 17만 5천 s d r 곱하기 선박검사 증서상의 여객정원 또 여객위의 사람의 사망 신체 상해에 대한 한도액은 어, 300도 미만에서 16만 7천 33만 3천 33만 3천 플러스 초과톤수 곱하기 500 이런식으로 계산합니다. 을또물적손해에 대한 한도액은 83,000, 167,000, 1 6 7 0 0 플러스 초과 톤수 곱하기 167 sdr.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가는 것이다. 이 표를 잘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그, 일반 선박의 유료염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책임 한도에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어 먼저 일반선박의 유료오염 손해에 대한 선주의 책임 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선박의 유료오염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법상 선주 책임제한과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제한의 경합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 제31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